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 파워 디렉터 20버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디렉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큰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각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파워디렉터 로고 창이 보이시죠? 이 로고 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면서 버전 보시면 19버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 0 버전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밑에 업그레이드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알림창이 나오면서 이 부분쯤에 업데이트 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업데이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디렉터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스크린레코더까지 다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까지 완료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효과팩 부분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효과팩 모양들이 볼수 있는 목록창도 조금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네 가지 효과팩들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화면 비율 추가입니다. 여기 미리 보기 창 화면 밑에 보시면 비율 조정하는 창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21대9와 4대5의 비율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작창에서도 여기 21대9와 4대5의 비율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제 더 다양한 비율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폴더 생성 기능입니다. 폴더 생성을 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영상과 사진, 음악을 불러왔고요.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 미디어룸 빈 곳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중간쯤에 보시면 폴더 생성할 수 있는 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각각 두개 정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열기, 잘라내기, 복사, 삭제, 이름 바꾸기, 이런 다양한 창들이 있고요. 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영상은 영상 폴더에, 사진은 사진 폴더에, 효과음은 효과음 폴더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에서 폴더 길이도 가능하고 만들어진 폴더 안에서 또 폴더를 들어가서 또이 안에서도 폴더를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해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끔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업데이트 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셔터스톡및 g 티 이미지인데요. 방금 폴더를 생성한 미디어룸에 보시면 여기 프리미어 미디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디렉터 365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셔터스톡 이미지나 아이스톡, 사진이나 비디오들을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업데이트 사항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여기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개체 설정, 폭, 높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꾸미시면 됩니다 자 다섯번째 업데이트까지 알려드렸고요그 다음 여섯번째 업데이트는 자막 부분입니다 타이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텍스트를 불러 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문자 설정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템플릿들 원래도 있었긴 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또 변경된 사항은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테두리가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개까지 꾸며서 사용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두리에 대한 색상들, 글씨에 대한 색상, 그라데이션, 스타일들도 새로운 것들이 생겼고요. 또한 이런 그라데이션 색깔에 대한 변경 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다양하게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 부분에서 또 변경된 사항은 예전에는 자막에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텍스트 메뉴에서 따로 마스크를 넣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텍스트를 불러와서 여기 도구창에 보시면 마스크 디자이너에서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 간편하게 마스크 기능을 만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업데이트 사항까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업데이트는 여기 여섯번째 보시면 개체룸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모션 그래픽이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 위에 보시면 도형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도형 부분을 클릭 해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좀 다양하지 않았는데 예능 말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된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여덟번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번째 프로젝트룸에 들어가서 내 프로젝트,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마스크라든지 효과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강의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하늘 바꾸기 기능입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플러그인으로 인해서 하늘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메뉴창에 플러그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AI 하늘 교체라는 창이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은 배경 소스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비디오 가져오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고 싶은 배경의 영상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가져오셔서 이제 바다 배경에 이 하늘에 넣고 싶은 배경을 클릭해 가지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패더 부분이라든지 앰비언트, 밝기 조절, 하늘 페이드 볼투명도죠? 또 XI 위치, 그 다음에 스케일 이런 부분도 변경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크게 가지고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싶으시면 이런 설정창을 옮기신 다음에 비디오 변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면서 렌더링이 다 되고 나면 내가 만든 영상을 가지고 와서 꾸민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홉 번째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열 번째 업데이트는 오디오 길이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와 음악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영상의 길이는 1분밖에 되지 않는데 음악의 길이는 3분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의 길이에 맞게끔 음악을 맞출 때 그냥 컷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도구창을 눌러서 길이에 대한 스마트 맞춤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창이 나오고 이 부분은 그냥 원래 지금 길이처럼 만드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재생 헤드 위치에 맞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재생 헤드 위치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재생 헤드 길이에 맞게끔 음악을 리믹스 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오버랩 되는 느낌처럼 섞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다시 그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끝으로 오디오 연장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음악 길이가 더 길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디 부분에서 어디 부분까지 맞출 건지 이런 최대 길이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음악이 겹쳐서 리믹스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은 다 들어가 있는데 중간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을 가지고 와서 여기 물결진 부분을 원본 파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곳인데 밑에 있는 물결 표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는 이 부분과 중간 부분의 길이에 맞게끔 맞춰서 음악을 리믹스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사용자 길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1분만 놔두겠다 해가지고 1분의 길이에 맞게끔 맞춰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직접 일일이 만져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핏이라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번째 업데이트는 오디오 잡음 제거 기능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음성을 불러와서 녹음을 해둔 음성이 있습니다. 꼭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그런 잡음 제거들도 되기 때문에 보시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성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수정 향상 부분 들어가서 보시면 바람 제거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우선 먼저 원본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 바람 소리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아까 여기 수정 항상 들어가서 바람 제거 눌러서 다시 바람 제거 기능을 클릭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바람 소리가 조금 나긴 나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걸 들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람이 조금 제거가 된과 동시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음성이 강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절하시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 바람 소리와 겹쳤을 때자 이렇게 지금도 살짝 바람 소리가 나긴 나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정밀하게 조절 안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생긴 기능이라서 완전 100% 제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에 따라 또 오디오 음성에 따라서 그 부분을 들으시면서 잘 알맞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1번째 업데이트 사항 이었고요그 다음 이제 12번째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업데이트 사항은 클립 마커 색상 기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타임라인 마커를 추가할 를수 있었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름도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 설명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에 대한 색깔들도 구분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란색으로 하겠다고 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클립이 노란색이 되었고요. 자또그 다음 부분에 가서 단축키 M으로 다시 클릭해서 여기서는 다른 내용을 적고 또 다른 색깔의 클립들도 변경해서 분홍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클립에도 마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마커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타임라인 마커를 전체적으로 지운다든지 설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모든 타임라인 마커 제거 또는 다음 마커로 이동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업데이트 사항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사항으로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룸의 컬러보드 보이시죠? 이 컬러보드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배경 색상들이 좀 여러가지 생겼습니다. 사용자 지정, 단일 색상, 그라디언트 색상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꾸미실 수 있게끔 되었으니까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업데이트 사항은 아닌데 오늘 알려드린 이 업데이트 사항을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 실행했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물음표 보이시죠? 이 물음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전의 새로운 기능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서 파워디렉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기능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오늘 설명드린 이런 업데이트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디렉터 20버전 업데이트 사항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